또 어, 집중해 어, 어, 어, 어. 자 용설랑 내가 지금 빨리빨 빨라 빨라 이 밖에 떨어지면은 아이템도 아. 다 밀지 마 나도 할수어이렇 이렇게 아니야 이렇게 아야야 야, 야, 이렇게 야할야이렇야 이렇게 야 할게야 이렇야 할게야 이렇야 할게야 이렇야 할게야 이렇게 해야 할게야 이렇게 해야 할게야 이야 할게야 이렇게 야 할게야 이렇야 할게야 이렇게 해야 도게야도렇게 해야 할도야이렇 해야 할게야 이렇야게야아렇야아게야이렇야야이야야야야야야야야 안녕하세요, 스카이블록으로 할 겁니다! 어림없는 스리 아, 그, 아,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어디 먹었 어디 먹었지? 너 어디 <웃음> 먹었지? <어디 웃음> <먹었어? 먹었어? 웃음> 그래, 너 어찌? 진정해, 진정! 진정하라고! 진정! 진정! 진정! <웃음> <웃음> 네. 진정하라고! 자, 우리 몇번죽어봤서 알잖아 이거 떨어지면 죽어 여기서 우리가 요 땅에서 시작해서 저쪽 보여요죠쪽 어, 저기! 혈인장. 저기 감염! 우리가 무기랑 그거 다 얻을 수 있고 음... 저걸 가지고 음... 저쪽 보여, 저쪽. 보자. 그 저기 에 다이아몬드 보이지? 오, 다이아몬드 오, 진짜 크다. 다이아몬드 진짜 크다. 저 다이아몬드가 오늘 목표다. 어, 되게 간단한 거 아니야? 무서게뭔줄 알아? 뭔데? 원스타 나온대. 아 싫어 싫어. 그면 저기까지는 와, 아, 저거 봐. 아, 저거 봐. <웃음> 아, 봐. 왜 왜? 아, 저거 봐. <웃음> <무컬리> 잠깐만, 쟤들 도 바보다. 일러꼬시면 되겠는데. 어? 쟤들 도 바보다. 놀러 오세요. 다 쟤들 더 바보다. 쟤들 더 쟤들 더바들보다 쟤들 더바들더 바보다. 시우가 캐! 시우가... 여기 사람이 아, 너무 그렇지만. 많이 붙으면 안돼아 어. 그리고 죽으면 아이템 다 떨어진다 아 죽으면 아이템이 없어진다고? 어 조심해야 돼 무조건 자 장난치지 마 일단 다섯 개 있어 다섯 개아 그리고 에이. 바닥으로 한번까자 하나 둘셋 하둘얘네 있다 어? 어? 어? 이거 조심묘목이다어묘목묘이다묘목 어, 묘복! 묘복! 남을 심어! 남을 심어! 가사묘 묘목 묘목 자 이거 일단 바닥에 씩 깔자 아, 자리를 좀 높여야 될것 같아 그럼 흙으로 깔아? 어 흙으로 깔자 흙으로 이렇게? 이거 벽에 붙어서 깔면 아! <웃음> 붙어서 깔면 아! <웃음> 야 이거 누가 죽었어? 어떻게 있었다? 아, 도봉명아, 예. 야, 묘목 누구한테 있었라 아, 고목영아 TNT 묘목. 용암 양동이 물 이걸로 돌 만들어서 하는 거라고 그랬어. 여기 양캄파고, 여기 양캄파고. 와, 육수 튀기 잘한다. 여기 양캄파고. 자, 여기다가. 아, 물 떨어진다, 밑으로 물 떨어진다. 진짜. 여기다가 용암을 넣어. 오, 오, 오. 오. 오. 야, 잠깐만, 우리 그럼 곡괭이 만들어야 되잖아. 나무 누구한테 있냐? 나무? 다 갈나갔는데 어? 어? 아! 곧붕 나갔다가! 야! 아, 야! 야 이거 근데 돌 어떻게 캐냐? 그거 만들어야 되잖아! 나무 꼭갱이꼭갱이 비켜봐! 내가 만들어볼게! 아니, 나무 꼭갱이 나무 필요한 거 아니야? 아, 어, 그런가? <웃음> <웃음> 야, <준> 코봉이 <웃음> 완전 바보네! 됐다! 야, 맹선으로 하니까 안 돼! 야, 껏갱이 그래! 코봉아, 네가 돌 파! 내가 파! 어, 네가 파! 와,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근데 나 계속 이거 시키는 거야? 이거 원래 멍청한 애들이 하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해야지. 그래. 아, 진짜. <웃음> 쟤또 계속 떨어진다. 쟤 계속 떨어진다. 야, 돌고개에 봐도 니네가 해, 나 힘들어 죽겠어. 내가 할게. 소봉아, 많이 했어? 아, 어, 이제 다 왔어. 다 왔어, 이들아, 이리 와봐. 어, 다, 왔어, 지혜야, 그만해, 다 왔대, 다 왔대. 가자 가자 가자 어 잠깐만 여기 아이템 있 아이템 어디 먹는 기다려 기다려 우와 여기 단단한 고깽이 짱 빨라 고깽이 우와 이까지 있어 자 이제 빠고빠고야야 코봉이 야, 너, 너 지금 이제 네가 죽으면 이제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아 진짜 아, 저, 저, 저,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나 <웃음> 믿지 마 그러니까, 야, 야 그래. 무조건 앉아서 댕겨 비켜 비켜 비켜 비켜 뭘 비켜 비키기는너 빨리 비켜. 너 얼굴 보니까 재수 없어 안 돼. <웃음> 어, <너> 확... <웃음> 아! 어 어. <웃음> <비쳤어, 비쳤어, 웃음>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자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자, 지금부터 아이템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지, 갑옷, 검, 곶갱이, 활. 야, 곶갱이를 보니까 곶갱이로 계속 일해야 되잖아. 아, 맞아. 내가 곶갱이 하고 싶다 그러면 코 크게 해. <웃음> 아, 내가 한편이냐? 야, 하고 싶나 보다. 코가 엄청 내가. 커졌다. <웃음> 예. 자, 그렇다면 활잘 쓰는 사람 손들어 자, 형! 화살 받고. 어, 나... 좋대요. 화살 받고. 오, 됐다, 됐다. 자, 한번쏴 봐봐. 쏴봐 한번 저기 저, 나쁜 애들 저, 맞춰봐 쏴봐봐 저, 저, 저, 저 한번아이아 짧아 어 저, 짧아 짧아 이거 어떻게 쫌 늦게 너 지금 두발 쏴는데 오잘 쐈어 잘 쐈어 조금만 더오 잘했다 오잘 어, 그런 느낌으로다가 오 점점 어, 좀좀잘 맞추고 있어 좀더 어렵죠? 조금만 낮춰봐 아이 진짜 너왜 이렇게 못해 어? 그렇지 그렇지! 오, 오, 오, 오. 자 좋았어, 됐고! 좋았어. 자 검! 검 검! 빠바바바 자 갑옷도 받고 네. 자 그러면은 내가 길을 만들어 줄 테니까 너희들 가서 전투를 할수 있도록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오. 가라 고기방패! 어 떨려! 자 커버가! 어저출동 어, 어어어어! 어. 어. 어. 잠깐만! 야! 야야! 누가 화로 잡자? 야 왜! 아니! <웃음> <웃음> 진짜 어떡할 거야. 한칸 남았어. 한칸 남았어 저 수게. 아, 자! 어, 어, 어. 어. 야! 너왜 그래 진짜! 왜? 그래. 비껴봐. 비켜봐, 비켜봐. 가라 고기방패. 가자! 오 가능해. 오케이, 가능해! 가자! 가자! 빨리 와. 아이고, 요 야! 너야 빨리 와! 너. 야! 너야 빨리 와! 야. 야. 야. 야. 야. 빨리 와. 야. 어! 어! 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 어, 아! 터진다, 터진다! 아! 아! 아! 아! 터진다 터진다 터진다 터진다 장와라 장와라 장와라 야야 니들 뭐야 <웃음> 잠깐만 누가 내 뒤통수에 밟고 잤는데? <웃음> <웃음> 야 간다 우리 용석이 간다 용석이 간다 야 어, 어, 어, 어. 아 어, 어. 아 조심해 조심해 불빛와한놈어 조심. 저건 뭐야 저건 뭐야 어! 화살대기나 아! 죽었어! 아! 나 큰일 어 죽어가지고 아이템이 없어진같은데 국댕이 내가 챙겨왔다 형아 아 국댕이 아, 챙겨왔어? 아 잠깐만 이거 아니다 활이다! 아 내가 활 쏠게 그러면 아나 이길 할게 화살 줘! 화살! 화살 줘! 잘 봐봐 어때? 난 명사수 맞지? 형잘 써네 거봉이아 알았어 벽야 벽을 벽을 먼저 값사 오케이 오케이 벽을 감싸! 합사! 어사 어떠냐? 오 나이스! 사 합사! 합사! 합자용사이랑 내가 지금! 합사! 합사! 합사! 합사! 합사! 합사! 합사! 야사 합사! 합사! 합사! 합사! 합사! 칼칼칼 칼! 칼칼칼칼 칼! 으아 아! 일단 일로와! 일로와. 아! 아! 일단 일로와. 일단 일로와. 빨리 와. 빨리 와. 아아! 미안. 아! 미안. 야! 미안 미안 미안. 야! 곰목이. 이다 죽였다. 미야 내가 저거 저거 왔는데. 저거 자 잠깐만 잠깐만. 자저 정신이 없어서 내가 다시 나눠드릴게요. 응. 이죠라진사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잘한다! 그렇지! 어. 잘했어! 인자 어, 어. 오터다 오, 터진다! 터진다. 오, 오, 예, 여기 터지다 터진 터진 지금 기회야! 가자! 오케이! 빨리 와! 빨리! 야. 빨리 캐! 아, 빨리 깨, 빨리 깨. 야. 야. 야. 내가 게 내가 도와줄게! 야. 어, 야. 빨리 정크 빨리 해 우리 문킹이 어딨어? 아돼 있다!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오늘의 미션 반 s m o i 니까 인사하고 나먼저 갈게. 안녕! <웃음> 응! 잘 가, 아 고마워. 아잘 가. m b 다음이도 우리랑 같이 재밌는 마크 하고싶 y 다